지금 4월달인데도 이파리가 연, 이제 윤기 있고 생기 있고 그리고 체력이 좋다 보니까 응애도 많지 않아요 일화방 따고 이화방 초창기 때는 꼭티파를한 번씩 오는데 근데 올해는 그 증상이 별로 없었어요 계속 양을 꾸준하게 따서 오죽하면 제가 아니 약간 공장에서 찍어내는 것처럼 양이 꾸준하다고 그랬어요 나무가 지칠 줄 모르더라고요 계속 신기했겠네. 신기했죠 <웃음> 평상시보다는 어, 50% 이상 더 생산을 했고 어, 수확도 돈도 50% 이상 더 했습니다 20퍼트를 넣게 되면 A통과 B통이 배드에 들어가더라도 어, 붙는 게 없어요 배드를 오래 쓸 수가 있어요 생각하신 것보다 처리하고 나서 두달 후, 다루, 석달 후에 우리 거 당도 올릅니다 이게 아니라 즉흥적으로 올라가요 그러니까 열을 보름 상간에서 충분히 발현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음. 저는 딸기의 고장 충남 논센에 와있는데요. 이곳은 작년에 비해 수확량이 어마무시하게 늘고 특히 딸기가 지금 4월 중순이 넘었는데도 12브리스를 유지한다고 합니다. 과연 이 딸기 농장엔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지금부터 그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밌어요. 요즘이 재밌어요. 아, 요즘이 <웃음> 예. 그전 재미 없어요 아, 그 전에는 아우 너무 힘들고 농사도 생각만큼 잘안 되고 해서 별로 어. 재미 없었는데 요즘에는 약간 예, 원하는 대로 농사가 되니까 재밌어요. 예, 이파리 지금도 지금 4월 달인데도 이파리가 영 윤기 있고 생기 있고 그리고 체력이 좋다 보니까 응애도 많지 않아요. 아, 응애도? 아. 예, 별로 없어요. 그냥. 두께도 두툼하고 두꺼웠고, 네, 세력이 좋네요 네. 1화방 따고 이화방 초창기 때는 꼭 티파는 한 번씩 오는데 올해는 그게 증상이 별로 없었어요 이화방 따고 나면 조금 주피러가 와가지고 약간 좀 이렇게 세력 만들어야 되고 그 사이에 양이 많이 급감했다가 다시 늘고 그러거든요 근데 올해는 그 증상이 별로 없었어요 계속 양을 꾸준하게 땄어요 오죽하면 제가 아니 약간 공장에서 찍어내는 것처럼 양이 꾸준하다고 음. 그랬어요 나무가 지칠 줄 모르더라고요 와, 계속 신기하셨겠네 신기했죠 <웃음> 이유가 뭐예요? 1화방 따고 2화방 올라올 때고무옆에 여기 그 이시퍼트라는 걸 그걸 이제 알게 돼 가지고 그걸 어떻게 사용하셨어요? 그 A통에다가 네. 그양에 타고 나면 A통에다가 그거 첨가해가지고 이게 20%네 네 예. 각기 이 배드에 이제 영양성분을 공급할 때에는 A통과 B통에 들어가 있는 영양성분들이 합쳐져요 그래서 공급하게 돼 있는데 그 A통, B통은 반응을 하기 때문에 나눠놓는 거거든요. 근데 배드에 들어가면서 반응이 일어나서 염 상태가 되죠. 그래서 폐수를 빼고 지속적으로 어 양분을 공급하고 빼고 공급하고 빼고 하는 성질, 이제 그렇게 이제 그 재배를 하는데 이시포트를 넣게 되면 A통과 B통이 배드에 들어가더라도 어, 붙는 게 없어요. 서로 화학적 결합을 안 해요. 그래서 칼슘은 칼슘대로, 철은 철대로, 인산은 인산대로 흡수가 됩니다. 올해 원없이 무한정답다라는 게 각기 다른 원소가 충분히 먹을 수 있는 양이 이제 조성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흡수할 수 이용도가 굉장히 높아졌죠. 그런 역할을 하는 게 이제 20%의 주된 역할이에요. 그러니까 철을 코팅하고 칼슘을 코팅하고 또 고토도 코토, 코팅하고 무기 원소도 다 코팅을 합니다. 그래서 붙지 않게끔, 반응이 잃지 않게끔. 인산도 마찬가지로 pH가 2예요. 가지고 있는 게. 근데 얘는 음이온이고, 가리나 칼슘, 고토나 이런 것들은 다 양이온들이에요. 그럼 음이온, 양이온은 결합이 되거든요, 자꾸. 그래서 토양에 고착화가 돼요. 여기 배드에도 고착화가 되고. 그거를 풀어주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그러면은 이 배드 의 문제를 그 화학적인 부분을 다 풀어주면 어떤 이익이 있냐면 배드를 오래 쓸 수가 있어요. 생각하신 것보다, 평상시보다는 아 50% 이상 더 생산을 했고 어 수확도 돈도 50% 이상 더 했습니다. 아, 그러면 작년 매출이 1억이라면 네. 올해 매출이 1억 5천이라는 얘기죠. 아, 1억 5천 예. 지금 현재 과가 좀 적은 쪽은 어, 서량이라는 거고 어좀 길은 스타일은 킹스벨이라는 거 역시 두개다 논산 딸기 연구소에서 만든 겁니다. 전국의 재배 면적의 80% 정도를 차지할 수 있는 서량이고 이것은 최근 나왔기 때문에 아직 많이 면적은 늘어나지 않고 있고요. 딸기 먹는 방법은 네. 꼭지를 띄어서 아, 꼭지를 띄어서 예, 거꾸로 먹기 시작하세요. 거꾸로. 어. 어, 그럼 버리는 게 없어져요. 아, 버리는 것도 없고. 예. 꼭지만 버리게 되는 거죠. 예, 상큼하고 단단하고 좋죠. 아, 상큼하고 단단하고 아주 그냥 달달하네요. 달달하기까지. 달달해. <웃음> 지금 현재 당도가 13브릭스 이상이 나오고 소비자들은 어떻게 이렇게 당도가 높게 나올 수가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들어봤었을 때이 c 포트에 중요한 것도 있지만 은 저희는 슈가 렉을 추천을 받아서 사용을 해본 결과 어 관수 즉 양액을 사용했었을 때에 A탱크에다가 두병 정도씩 그러니까 1, l 짜리두 병을 넣어서 과거에는 연면시비 위주로 당도를 올렸는데 바쁘달, 바쁠 쁘다바 때는 저희가 연면시비를 못할 때가 좀 있어요. 그런데 A액에다 넣고 양액이랑 같이 들어가다 보니까 어, 연면시비할 필요성도 없이 뿌리로부터 흡수해서 과학까지 전달이 된다는 이런 물체를 어, 처음에 추천을 받아가지고 사용해본 결과 아주 만족스럽게 당도가 올라서 소비자들의 선호가 좋습니다. 제가 쓰기 시작한 지는 12월 12월경부터 썼을 겁니다. 그때부터 월등하게 좋았고요. 슈가 렉 사용하기 전에 당도가, 당도가 어디까지 요 슈가 렉 사용하기 전에는 연면시비 당도제라는 것을 사용을 해봤었지만 은 사용할 때만 쌈빡 오르고 사용 안 하면 은뚝 떨어지고 그랬거든요. 근데 슈가 렉을 사용하고 나서는 매일 뭐 6, 7번 내지 7, 8번씩 관수가 들어가니까 2월 2십일경부터 3월 20일경까지가 딸기의 당도가 최고로 떨어지는 때거든요. 어, 그런 때에도 딸기 당도를 유지하고 있다는 것은 제가 다른 사람들한테 추천할 때는 신비한 물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 딸기의 당도, 뭐 과일의 당도 전부 올릴 수 있는 그런 물질이죠. 슈가렉은 일단 기존 당도제와는 좀 많이 다른 점이 칼슘이 좀 많이 풍부하게 이제 들어가 있다는 거하고요. 또 이제 작물의 생육기, 또 수확기에 영향을 줄수 있는 가리 부분이 많이 들어가 있는데, 어, 당을 직접적으로 올릴 수 있는 저분자 형태의 물질이 있어요. 작년에 저희가 과수에 처리를 했을 때, 어, 충분히 뿌리로 이행이 되는지 안 되는지에 대한 실험을 했었고요. 그리고 작년 12월부터는 딸기에 계속 3개월 동안 투여를 해봤는데, 정상적으로 뿌리에 이행이 돼서 과에 저장이 되는, 예, 그런 실험 결과를는 얻었습니다. 그, 나온 지 얼마 안된게 아니고, 한 3년 정도 됐어요. 그래서, 이제 뭐, 이뿐만, 딸기뿐만이 아니라, 참외, 수박, 뭐, 포도로는 이제 샤인머스켓, 자옥, 또, 뭐, 수박, 뭐 기타 이제 그, 열매를 다는 작물에는, 저희 제가 처리를 하고 있고, 시험이 끝난 것도 있고, 앞으로 방송을 통해서 계속 보여주, 보여드릴 예정입니다. 과거에 같은 경우에는, 옆면을 처리해서, 그 원재, 그러니까 제품 안에 들어있는 원재들이 이제 과피에 묻으면서 단맛을 느끼게끔 해줬는데, 이제 한계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관주를 줘서 뿌리를 통해서 이행이 될수 있게끔 만들어주니까, 어떤 작물이든 뿌리 있는 작물에다쓸 수가 있는 거예요. 당도 올리는 거. 네. 예, 예. 이것도. 추가하고. 사용하기가 편해서 더 좋은 것 같아요 안 그러면 맨날 약, 약톡을 질물지르고 맨날 약하고 그런는데 이거는 그냥 양육비료 들어갈 때 같이 딸려 들어가니까 너무 편하죠 음. 처리하고 나서 두달후석달 후에 우리 거 당도 올립니다 이게 아니라 즉흥적으로 올라가요 그러니까 열을 보름상간에서 충분히 발현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토양의 이시가 높다든지 토양의 불균형인 영양 불균형이 생기면 당을 올릴 수 있는 근본적인 조건이 없어지는 거예요 음. 비료 투입이 많은 곳은 EC 제로, EC 퍼트로 그 예, 토양의 성질을 바꿔준 음, 다음에 음. 그 다음에 당도제를 뭐 휴가링이나 뭐 이런 제품들을 넣어주시게 되면 효과가 더 뛰어나게 올라갑니다. 음,